자, 자, 안녕하세요, 천숙수입니다. 자, 이번에 해볼 건 오랜만에 심메 온라인 들어왔는데 예전에 찍은 개 영상 있죠? 심메 온라인 개 공약 민육성 그거에 이어서 찍어볼려 하는데 그 전에 이거는 일단 신심메라고구심메보다몇년 뒤에 만들어진 신시메입니다. 정식적으로 그 원래 제작자분한테 받아서 맵을 받아서 그거 토대로 리메이크해서 해서 만든 히메올라일 2.5A맵이고요. 근데 지금 A맵이라 돼 있는데 원래 B맵이 최신 버전입니다. 근데 왜 B버전이 아니냐면 제작자분이 B버전으로 수정해 놓고 맵 이름이랑 저 스크립트를 안 바꾸고 갔어요. 그래서 B버전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 B버전 맞구요. A버전은 이제 요거 요거가 이제 2.42라고 보여요. A버전은 바그로 인해서 자 일단 처음 오시면 설정을 먼저 쳐줍시다. 그리고 시야를 변경해 주십시다. 230으로 맞춰주시고 자 아래에 들어가서 몬스터를 잡으시면 되는데 여기 가이드 입력시 현재 레벨에 맞는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네이 부분은 이제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가이드를 쳐보시면 뭐가 나오냐 <웃음> 자 유언자 구입 후 강화 속성으로 강화 그 다음에 혼돈 결정 혼돈 조각 구입 후 조각상의 결정의 능력을 변경 성장부분 이거 심해 가디언 완충포션자 하금유연자 3강 하려면 하금율 구입 후 강화하세요 라 잖아요 자 레벨 10이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 <웃음> 레벨 1 2면딱 적당할 것 같네요 예 네, 됐네 이거 이거 이거 사주고 써주십시다 모능 좋아요 모능 좋고요 <웃음> 자 저기 아래에 심해 가지연들 있죠 얘들을 16대 잡아주고 내려갈 겁니다 자 16대 잡아주고 내려갈 거예요 아니면 12레벨 때 잡으면 이렇게 피가 모자라기 때문이죠 잡다가 자 먹다가 이제 한눈 팔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냥 튀고 16레벨 때 안전하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왜 16레벨 때 잡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건 기본적으로 돈이 조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한 개를 먹어주면 플러스 1강이 되고 두 개를 먹어서 강화를 쳐서 플러스 2강 플러스 1강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하강 강화 속성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0강 <웃음> 플러스 0강 1강이고 0강 플러스 1강은 2강이고 0강 플러스 3강은 4강짜리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좀 강화 시스템이 좀 특별해 가지고 그러니까 강화 찬스가 같으면 만약에 이걸 빼고 강화를 하면 2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걸 먹으면 안되죠. 왜냐? 왜 안되냐면 이게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버리고 먹어주시면 3강이 됩니다. 이제 3강으로 뭐할 거냐? 16레벨 먼저 만들죠. 만들었죠? 이제 갑시다. 16레벨 때만 잡으셔도 이렇게 별로 안 아프게 잡으실 수있고요 28렙 되고 아래로 들어갑시다 <웃음>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1편이 이제 30분씩 끝나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거는 처음 하시고 솔로로 한번 해보시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제작 중이고 제가 밀고 있는 한 추세입니다 이거는 심해 온라인 공식 카페에 가시면 있구요 심해 온라인 공식 카페에다가도 제가 올려둘 겁니다 아 올려뒀군요 이미 올려뒀구요 이미 심해 온라인 카페는 에 이미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 영상은 대신 다른 점은 뭐냐 거기는 이제 카페 분들을 위한 따로 만든 거고 여기는 혹시나 카페 유입이 될지 모르니까 혹시나 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제가 인트로 비슷하게 제가 제 저번에 몇 시간 전에 올렸던 그 고찰에 대한 거 있죠 제 방송에 참고하실 점 같은 거 그걸 보고 오시면 좀더 이해가 되실 텐데 제 방송은 통째로 보여주는 거예요 편집을 하되 거의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방송했어요 예전에도 짤막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어느 부분 더잘리든지 되게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중급 유전자도 3강까지입니다 대신 이제 상급 유전자부터는 5강으로 변하는데 그거 추후 또 따로 설명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여기서 55레벨이나 53레벨 때 넘어가신 걸 추천드리고요 <웃음> 자 일단 공약방송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공약방송 일단 하나의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릴 뿐이지 그 분들의 직접적인 플레이나 그런걸 미쳐선 안되는게 공략방송의 일단 희초고 기본적인거고 아니 방법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법만을 과정을 알려드릴거예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결과를 보여드려 할건데 결과가 꽤 길어서 카페에는 되게 지루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이버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짧게 짧게 줄여서 20분 25분 식으로 짧게 줄여서 올린 거고 요거는 이제 노가다 부분도 이제 어떻게 하고 노가다를 어떻게 해야지 빨리 올수 있는지 그거 보여드리고 노가다 하는 걸 전부 올리긴 할 겁니다. 전부 올릴 건데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냐? 초반에 일단은 시작을 해두는 겁니다. 여기서 레벨 80까지 찍을 때까지 엘리트가 한 번이라도 떠야 돼요. 운이 좋으면 뜨겠죠? 떴네요. 자, 이 엘리트 몬스터를 주목해주십시오. 이 엘리트 몬스터는 일반 몹 방금 보시면 <웃음> 자신 무업자가 2000이죠. 근데 심의 무업자의 엘리트 몬스터는 어떻게 생겼냐? 피가 3배입니다. 피가 3배예요. 피가 3배고 다른 건 별로 없어요. 피가 3배일 뿐입니다. <웃음> 자, 그마를 까서 먹어 주시고 이제 요거 말씀드릴 건데 자, 여기는 페이지란게 있어요. 3천만, 3천만 3천만 그 다음에 4만 10만 20만으로 페이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20만 때는 이제 최종 변화를 해서 모습이 변하긴 하지만 그 전에 있는 페이지들은 모습이 변하는게 아니라 조금씩 커지고 이제 스킬들이 좀더 강해지는 겁니다 본체가 자자 봅시다 일단은 30분씩 잘라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웃음> 80렙이 되셨으면 여기서 150렙이나 100렙까지 찍는다고 해 주시고 여기서 엘리트를 계속 찾읍시다 <웃음>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랩이 되기 전에 만랩 200렙이 되기 전에 여기서 어떻게든 5만 골드를 넘기셔야 돼요 엘리트를 찾으셔서 골드를 까서 5만 골드만 넘기시면 됩니다 타락한 심의 문자도 9,600 이고 비가 얘는 3,200이면 정확히 3배죠 3배입니다 정확히 3배에요 암호 수치나 그런건 변화가 없고요 엘리트는 피만 3배인 겁니다 대신 이제 여기만 그런건데 여길 좀 지나서 좀 나중이 되면은 고운 경력도 두 배나 한배 1.5배 정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흔치 않은 경우니까 자 5만 골이 됐었으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냐자 여기 보시면 자 100이 늘어나죠 이게 5천골드입니다5천골드고요100 하는데 5천골드예요 그러니까 모든 속성을 다른 분들은 세 배를 한게 낫지 않냐 하신 분들이 있어요. 15,000 곱하기 3에서 45,000이니까. 근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모든 속성을 한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 하는 실수들은 자기 민첩성이 주 속성에 민첩성만 올리면 되겠지. 혹은 힘이 주 속성이니까 힘만 올리면 되겠지. 라고 해서, 해서 힘이랑 민첩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있습니다 자 그분들도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속성이 만약 5만이고 부속성이 천이라 할때 그러면 부속성을 올린 걸 하셔야 되고 주속성을 올린 걸 그만두셔야 돼요 적어도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주속성이 10만이다 그 다음에 부속성이 만약 천이다 그러면 부속성을 하나 넣려서200 언저리고 주속성이 이제 10만이 넘어간다 그러면 주속성 올린 걸 그만두시고 이제 부속성이랑 부속성을 이제 5만까지 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 4만인 3페이지까지 하시고 다시 스탯을 20만까지 올리신 다음에 10만을 쌓고 4패를 하신 후에 나머지 10만, 10만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조금이라도 이 맵을 해보셨다면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분이 아닌 신규 유입을, 신규 유입분들을 위한 거니까, 뭐, 보시든안 보시든 간에 언젠가 보게 돼 있어요. 이 영상은 떠돌고, 떠돌고, 그렇게 될 테니까요. 탱크도 미친듯이 붙여가지고 이제 뭐만 치면 나오게 할 테니, 양신권 20개를 붙이긴 하지만 탱크 정도는, 탱크 정도는 뭐. 자, 여기서 제일 좋은 스타팅은 여기서 상대에서 10만 이상 골드가 뜬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했으니 진행합시다. 여기서 에 되는대로 일단 1 2 5렙 전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1 2 5렙이 되고 이제 각성을 하셔야 돼요 그전그 그 이후까지도 각성을 안 했을 시에는 정말로 답이 없게 됩니다 <웃음> 1 2 5렙이 넘었는데 각성도 안 하고 있다 그건 이미 답이 없는 거고 1 2 5렙 되고 나서 바로 하겠습니다 각성 그리고 제가 초반각성을 왜 느리게 하라고 맨날 하냐면 80렙에 정확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80렙 부터는 200렙까지 쭉 달려야 돼요 왜냐면 각성을 해야 뭘 하거든요 근데 각성 전에는 일단 각성 하기 전이니까 각성 이라는 생각은 제쳐두시고 각성이라는 생각을 제쳐두시고 아 일단 먼저 돈부터 모자 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각성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125렙까지요. 왜 125렙이냐 하면 125렙 구간이 이제 딱 정확하게 편해질 시간이에요. 125렙이면 은 왜냐면 125렙이면 얘가 1000이 천이 아슬아슬하게 못뭐 넘어가고 980인가 985인가 되기 때문에 공격력 자체가 아닌가 생각해보자 오시고 그니까 아니겠구나 천이 넘어가네요 어 아, 천이 넘어가 자 이제 여기가 왜 파수꾼의 영역에서만 자을하느냐 그러실텐데 여기가 외로 잘 떠요 나중에 가는 것보다덜 뜨긴 하지만 그래도 잘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는 거고 제가 매번 이런 RPG 게임이나 노가다성 게임을 할때 말하지만 이렇게 스탯이 번잡하게 돼 있으면 나중에 계산하실 때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10만 대 20만 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템을 하나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다 첫 자리는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자리부터는 0으로 맞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200 125 랩이 되고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스태시 <웃음> 예, 역시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네요 아슬아슬게,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 넘어갔고 한 1050정도 되겠는데 안되려나 모르겠네? 봐야 되겠네요? 안되겠다 1030 정도 되겠다 1040이나 자 마지막 몬스터인것 같네요 얘까지 잡아서 안 나올 시에는 예, 바로 갑시다 거슬리니까 얘까지만 죽이고 갑시다 아저좀 그만 때려라 자 요번에는 각성하기 전에 세이브를 먼저 할 겁니다 왜냐 나중에 키우기 귀찮으니까 일반 각성하고 변이각성 둘다 진행할 거기 때문에 자, 자 일반각성부터 먼저 진행을 할까 변이각성을 먼저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일반각성은 근거리 높은 방어력 반사딜 부활이 있고요 특수는 근거리 높은 방어력 단일 버프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요거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 부활이 있다는 건 잠수방들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고 변이각성인 버프가 보기는 자기한테 자가 버프를 줄수 있어요 근데 버프를 주는 건 제가 종류를 말씀드리자면 프로스트아머, 이너파이어 그 다음에 저거 뭐, 뭐요? 저거 그 뭐였냐 그거 그 있었는데 그 프렌즈파이어는 아니고 블러드러스트 어 그거랑 꽤 비슷한 거 있네요 프로스타머 블러드러스트 그 다음에 이너파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30이 되면 일단은 세이브 한번더 하고 바로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변이각성 부터 올려 볼 거예요 변이각성 부터 올려 볼게요 요번에는 일반각성은 이미 제가 한번 키워 봤거든요 저거 그 어디냐 네이버 카페에 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엔 변이각성 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을 합시다 현이 각선이 됐고요. 자인너파이어 배웠고요. 웅장하뭐 배웠습니다. 요건 이제 주변 아군 유닛 증가인데 이게 처음에 미미합니다. 미미해요 아주 미미해요. 이게 이게 음, 저희 차이가 못 느껴질 정도로 애매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요놈들이 이제 버그가 있습니다 무슨 버그냐 얘 기본이 얘들이 이제 멀록이잖아요 슬레이브 멀록 얘 슬레이브 멀록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격이 있어서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중립 생물이라서 이게 기본이 얘들은 적대적 중립이니까 가능하지만 슬레이브 멀록은 일단 공격 자체가 없는 유닛입니다 원래 자체가 예, 네, 원래가 없는 유닛이에요 있어도 있어도 일단 그게 나무를 때리는 용, 나무나 그런 걸때리는 용도지 캐릭을 때리려고 캐릭이나 유닛을 때리려고 만들어둔 게 아니라서 워크래프트 3에서 만약 구을 빼고 피전드나 오크 그냥 오크로 그냥 싸울 수 있었다면 싸웠겠죠 병력에 넣겠죠 병력의 싸움이 전혀 안 되니까 안 넣었겠지만 자 공격력 증가량3 5에다가 암호 증가량30 인데요 자 보이셨죠? 자 제가 왜 제가 왜 변이 부터 시작하려 했냐면 일단 역겨움이 최고치에 달해서 입니다 자 왜냐 얘는 자기한테 못 겁니다 네, 못 걸어요 오로지 남의 남의 캐릭터한테나 공격과 데미지를 올려주기 위한 용도지 자기 자가 버프는 불가능한 한 소리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주 역겨워 질 거란 말이지 이게 육성기가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기 좋아하고 탱커를 좋아한다 면 이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탱커는 이제 얘도 맞지만 일단 민캐가 탱이에요 여기서는 에 민캐가 탱인데 얘는 변이각성이지 않습니까 얘 말고 일반각성으로 전직하시는게 더욱더 더욱 좋아요 왜냐면 그놈은 이제 반사디라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요 자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일단 1시간짜리 영상으로 잘라서 올리겠습니다 <웃음> 자 여기서 1 4 5랩까지 키워준다는 생각을 올려줍시다 아마 1 4 5랩이면그 전에 강화가 다 끝나 있을 겁니다 걱정 마시고요 대부분 끝나 있단 말이지. 요 대부분 125레벨 딱 각성하고 여기 왔으면 아마 145레벨 맞췄을 것 같네요. 지금 꼬라지 보안이 한 3강밖에 못하겠는데요. 이거 예, 3강밖에 못하겠군요. 더 있어도 아마 거기서 멈출 것 같아요. 아마 145렙이 되자마자 뭐 하나가 더 나오겠죠 3강이 3,4강 어 4강까지 됐네 어떻게 147인가 148대 완성되겠는데 5강 자 24,000에 201 0 똑같죠 3배입니다 정확히 3배예요 이 세배는 다 달라지지 않은 저거 공식이고요 엘리트는 무조건 세배입니다 hp가 147이고 자 까줍시다 자 여기로 가서 이제 아트홀로 갑시다 아트홀에서 요놈들을 죽이시면 되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거 예, 죽여지네요 음. 황혼의 작품은 지능템 인 지능 전용 각성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필요가 없고요 근데 왜 제가 여기로 왔느냐 여기는 몬스터가 두마리고 이게 충신의 메달이라는 아이템을 얻어야 돼요 P 8천을올려준 아이템이라 초반에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잡으면 거의 100% 확률로 충신의 메달을 주고 얘들을 잡으면 33% 확률을 줘요. 각각 마리랑입니다 그래서 얘를 잡는 거예요. 얘네의 개수가 제일 많아요. 민첩도 지금 한마리밖에 없고요. 4만에 데미지 400인데 300에 3만에 데미지 300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해자죠 자 떴네요. 떴어요. 8천이죠. 자 이제 여기 본래 끝났습니다. 자1 5 2대 조리실에 가셔서 용궁 주방장님한테 치즈를 달라고 해봅시다. 물리적으로요. 주방장님 치즈 주세요. 네안 좋네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에 나타나면 여기 대략 여기 조리실 아두얼 전부 합쳐서 30초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갔다가 와서 여기 가있으시면 한 10초나 5초 후에 땅 하고 나타날 겁니다 그죠? 10초 정도 된것 같네요 진짜 안 좋고요 자. 1900 플러스 3 1700 정도네요 계산해 봤을 때3717 정도네요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저기 가시면 여기 도착하자마자 앞으로 가면 아네요 Q 물고 S 바로 눌러주시면 캔슬입니다 이 물기 하고나서 한 0. 몇초 정도 얘가 멈춰 있어요 채널링 스킬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멈춰 있어요 이게 모든 캐릭터다캐릭들이다 다 그러거든요 스킬 쓰고 멈춰 있다가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캔슬법이 존재해요. 어떻게 캔슬을 하느냐? <웃음> Q 때리고 바로 S 누르면 바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어느 RPG에서나 전부 통용됩니다. 근접에서 배쉬로 당 쳐서 기절시킨 스킬 있죠? 기절 스킬들. 그건 전부 통용이에요. 알아두시면 쓸만합니다 이 팁은 그래서 얘도 가서 누르고 s 바로 눌러주시면 원래라면 기절이 풀리고 나서 때릴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 기절이 풀리고 나서 때릴 거예요 아마 제가 이게 문제란 겁니다 자기 버프를 못 써요 얘는 바보야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자기한테 버프를 못쓰는거 보기가 어딨어 세상에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활력의 치즈만 얻고 바로 여기 용궁을 용궁 수족관을 갈겁니다 아안나네요 바로 기원합시다 그냥 기원을 해서 200립이 되면 스탯을 본격적으로 맞추기 전에 모든 스탯을 한번 찍어 주시고 지능 한번더 찍어 주시고 찍었죠? 자, 보기 거슬립니다 난 이게 예, 편하네요 이제 됐네요 아주 편안합니다 어차피 힘은 상관이 없구요 2만이 살짝 넘어가면 이제 편하시 편하고 아주 수월하게 잡으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저기서 15만을 채 놓은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인 상자를 가서 15만을 맞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스탯이 1000 이상이 됩니다 1300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기본 스탯 300이니까 자알련실로 갑시다 자 저기 조리실에서 저기 치즈를 안 준다 그러면 먼저 자 아까 보시죠 여기로 가서 요거 포탈 요거 타시고 알련실로 오시면 용궁 친위대장 먼저 잡아줍시다 그러면 아마 여기 열쇠란 걸 하나 줄 겁니다 열쇠 이걸 드시고 들어가서 열쇠를 지내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얘를 잡아줄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암호 88이죠 지금 47 늘어났어요 근데 만약에 암머를안 올리고 지금 스탯을 안 올리고 왔다 그러면 잡기가 힘들까요? 좋을까요? 예, 힘듭니다. 많이 깎여 되게 많이 깎여요. 지금도 원래는 200씩 달 거예요. 250씩인가 300씩 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44면은 그래서 이거 <웃음> 보통 솔로에서 그 솔로에서 하실 때 이렇게 스트스를 늘려서 잡으시면 되지만 멀티에서 하실 때는 아마 주변에 이제 사람들 빨리 크느라 경쟁심 되면 아마 스트스를 얼마 못못 먹고 자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잡는데 이거 아마 다른 사람들 도움받거나 같은 큰 사람들끼리 아마 치고 빠지면서 할 겁니다. 네 그럴 걱정 없이 이제 잡으시면 되겠죠 모든 캐릭 전부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이건 모든 캐릭터 전부 합쳐서예요 그냥 스텝올스텝 스텝 600만 맞추시면은 아마 175 데미지를 받고 공격을 한천900 정도만 줄 거예요 150이 한 5 6백 차이 나니까요 데미지 상으로는 <웃음> <웃음> 자 나왔네요 나오고 자 원래는 용왕, 용왕의 용왕 숨결 말고도 용왕의 보물 용궁의 보물이라는 템이 나와요. 그걸 드셔주시는게 제일이고 이제 다시 용궁 입구로 가셔서 욕을 타시고 조리실로 갑시다. 조리실 조리실이 없으면 아트홀로 가시면 돼요. 그럼 힘캔은 뭐냐 금이재장실 여기로 갑니다. 제일 가까워요. 제일 귀찮구요 기절 써가지고 제가 저놈이 기절을 쓰거든요 시자이언트라자 치즈를 넣었죠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안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주시고 창고로 먹어줍시다 창고 집어넣으시고요 용궁 수족관으로 가서 자 잡아줍시다 여기서 이걸 잡는 이유가 뭐냐 맨 처음엔 저기 나가서 사냥할 수가 없어요 올스테천을 맞추고 나가셔야지 그나마 사냥하실 만하구요 노각선이 지금 일차각성 상태로는 1500을 찍으셔야 좀 수월하게 사냥 가능하셔요 왜냐면 쟤들이 이제 아호화가 생겼으니까요 쟤들은 아뭐가 직방건통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서 대부분 모사사우루스를 한방컷할 정도면 이제 나가신다 보면 됩니다 뎀지 고대로 막히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마이너스 6 정도나 손실을 있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켈레탈 울프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여기에 걔들한테미지를 적어도 800 이상은 주면 성공입니다 자 여기서 솔로로 하시고 혼자 자기가 약한 캐릭터 다하면 여기서 올리셔도 되는데 여기서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여기가 엘리트가 꽤잘 뜹니다 그나마 잘 뜨고 보상도 꽤 짭짤하게 줘요 초반 몹 치고는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가 레벨 40이라서 여기 얘들하고 거의 비슷한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한마리 한마리가 여기서 처음엔 업을 하시다가 2 0 0렙이 되시면 각성하는 걸 먹고 각성을 하고 바로 다음 사양터인 망자의 영역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말로 일단 설명드리고 또 보여드릴 거예요 각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제가 아까 지금 안 먹고 여기 넣어드릴 거라 했죠? 이걸 어떻게 강한지도 알려드릴, 이걸 어떻게 변환시켜서 조합하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방송을 해서 녹화를 안하고 방송을 한 거를 아니다 녹화하지 말고 그냥 방송으로 하 키면서 녹화를 키면은 이제 상관없는데 그 건지는 양은 이제 이게 공약 방송이니까 이게 하나도 이게 빠짐없이 거의 빠짐없이 거의 다 나와야 돼요 99.8% 정도 는 나와야 돼요 영상에서 왜냐 그 0.02% 무엇이냐면 물 먹고 오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나 약간 목 우리 업계 물 먹는 시간이거든요 그걸 빼고 나머지 시간은 전 보여드리게 되,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그에 내가 말했다시피 이거 넘어가고 영상이 너무 노즈해지니까 자 일단 엘리트가 나왔네요 엘리트가 나왔으면 바로 엘리트만 집중 사격해서 잡아주시고 바로 일만 먹어주시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주스테은2이 오르고요 오르고 예, 주 스탯 2씩 오르고 두 스탯 1씩 오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스탯을 미리 작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왜 미리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왜 미리 하느냐면 일단 심해 올라인 기본 자체적으로는 스탯이 변하지가 않아요. 성장중에 올린 스탯이면 은 일단 이맵 자체적으로 일단 특징이 있어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특징 을 말씀드리면 1렙 때 만약에 돈을 벌어서 말렙인 100렙 구심해준 100렙의 스탯을 맞췄다 그러면 1렙짜리가 커서 100렙이 됐을 때몇몇 몇 스탯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까를 상상해 보면 기존 100렙의 스탯보다 두배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1레벨 때 만약에 거의 그 고스펙 끝을 템을 맞춰서 그대로 크면 그 스펙이 유지가 돼요 a 시당초이 레벨업 스탯을 레벨업 스탯 따로 일단 스탯 따로가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기는 같이 통 쳐버리기 때문에 200레벨 스탯을 가지고 200레벨이 되면 400레벨의 스탯을 가진 캐릭터가 돼요 이게 가능합니다 이 맵에서는 그래서 미리 레벨이 말레이 되기 전에 차곡차곡 그냥 쌓아 올려주면 은 이렇게 197레벨 지금 남들 각성했을 때에 공격력을 가지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남들이 각성하고 나서 바로는 아니지만 조금 조금 지나고 나서 이게 한계가 올 때가 있어 이 차각성도 이게 별거 아니구나 라는 때가 있어요 그때 남들보다 약두배 정도 스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좀더 더 빨리 죽이실 겁니다 <웃음> 자 바로 가볼게요 갑시다 자, 100 올려주고요. 다시 100 올려줍니다. 올려주고요. 올려주고요. 올려줍니다. 자, 음. 올려줌.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올려줍니다. 여기도 똑같이, 올려주고요. 자, 1200이 되었고요. 1500이 되었습니다. 자, 요걸 부셔주고, 일단은, 여기에서 활력이 치조 용의 숨결, 해주시고, 자 여기 들어가서 만들어지면 바로 먹읍시다. 자 웅장한 암호, 암호 추가량 30이고요. 무릎 뜯기 15,000에 풀타임 12초 신차 강화 자 여기서는 써집니다. 공격력 7 0증가 이게 굉장히 좋아요. 자 아군에게 플러스타 암호 걸고요. 2차각성 때 굉장히 좋습니다. 2차각성부터 1차각성이 안올러지는건 버그예요. 버그 자 여기서 문제 근데 왜 아무도 특수 거북이를 키우려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인데 이게 <웃음> 조금 <웃음> 문제가 있어요 이 데미지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될까 아 그거다 이 버프가 이 인식이 잘못돼 가지고 버프끼리 뭉치면, 이제, 공격력이 중첩돼야 되는데, 얘가 이너파이어잖아요? 이너파이어를 중간에 걸고, 다른 캐릭터 중에, 그, 마법 면역하는 마면시를 거는 게 있어요. 그거를 걸면, 이제, 이, 이게 취소가 돼가지고, 버프 형태인, 그, 오라 형태로 줘야 되는데, 오라가 형태가 아니 버프 형태여 가지고 중간에 쓸모가 없어요 만약에 레이드보스 특성 패턴 피하려고 마냥 마면을 걸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캐릭터한테 걸려있는 버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디버프든 간에 전부 없어지겠죠? 그래서 예보나 인너라고 있습니다 인너는 이제 힐도 되고 저 버프 스킬도 있어요 지금 저기안 써져 있는데 인어는 기본적으로다가 인어의 필이라 그래가지고 인어의 뿔필이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올려준 게 있습니다. 공속하고 저거 오라 비슷하게 해서 데미지 뻥튀기 시켜준 게 있어요. 네, 대부분 거북이보다 그 이너를 선호하는 편이죠 자 불가사리를 저희는 찾으러 온 겁니다 불가사이 요 놈을 놀리러온 거예요 왜요 놈을 놀리러 왔냐 연우에 굉장히 중요한 걸 역할을 합니다. 죽었다. 다시 귀환 쳐주고요. 자, 나머지 업그레이드 줍시다. 1400 됐구요 요번에는 1페이지까지만 진행할 거에요 이런 1페이지까지 진행하고 2페이지 부터 는 이제 3페이지까지 달려 볼 거에요 그리고 3페이지 중반까지 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페이지 라고 있어요 1페이지 올때3천 2페이지 올때만 3페이지 올때 4만 4페이지 페이지 4 10만 그다음에 초월이라고 있어요 이게 최종 변화예요 모습이 한번더 변해요 여기서 페이지 때는 크지만 크기만 커지고 크기 커지고 공격이 변화하고 버프들이 버프들이나 그 댐지가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고정댐이잖아요 근데 이게 주후 일단 1페이지가 되면 민 곱하기 몇으로 바뀌어요? 민 곱하기 11배수로 여기도 바뀌고요 여기도 세집니다 일단 아마 쪽은 아마 더 강력하게 바뀔 거예요 두배 정도 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미지 직가량은 변하지 않고 증가량이 증가할 거예요 아마 증가량이 자신자가 들러주고 요거 들러줍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불가사를 노린다고 왜 불가사를 노리냐 하면 아, 뭐가 뭐 중신의 메달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부패한 파편이라고 있어요. 개, 그거를 얘 불가사리가 줘요. 이걸 왜 얻느냐? 얘를 얻어서 파편을 이용해서 메달을 강화하면 부패한 파편이 됩니다. 이게 왜 좋냐? 원래 8천 이잖아요 근데 파편을 드시면 플러스 3만 2천 더해서 체력을 4만을 올려 줘요 만화하고 이게 체력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초반에는 그래서 이게 초반에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리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느냐 있느냐로 물좀 받아오겠습니다. 물좀 계속 갑시다 녹화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이게 목이 아슬아슬 하네요 목이 아슬아슬 해요 이게 저 인트로 찍을 때 저거 고찰 찍을 때한 서른 번 정도 껐다 켰다 가 했어요 녹화를 말을 자꾸 필터링을 해야 되니까 총 2시간 정도 껐다 켰다가 해서 완성된 게 저건데 2시간 만에 더 목이 아프네 예전에 이런 이런 일은 없었는데 자 답이 없네요 자 자자 자자 자 기원을 합시다 그 강화 속성 먹어주시고 여기서 쥐를 누러수시는데왜 쥐를 누르냐 여기 오천 오천 오천 누르기보다 모든 속성 배0 0을 누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웃음> 이게 왜 그러냐면 민첩 캐릭터의 경우 민첩을 누르면 공방에 같이 늘어나지만 페이지 제가 말다시페이지는올 스탯으로 들어갑니다 올 스탯 들어가기 때문에 올 스탯을 안, 안 올려주시고 주스탯만 올려주시면 페이지를 못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강해지지 못하고 일단 체력도 낮아서 금방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만 높으면 뭐 합니까? 체력도 같이 높아야지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한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웃음> 자 3강 됐고요 안 되겠네요 요번에 초반에 너무 안 되어서 이게 아... 한 시간 해고도 모자라겠는데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공략할 때마다 사정은 그수 있지만 이게 너무 안터졌거든요 초반에 초반에 너무 안터졌어요 엘리트가 뜨는 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데 엘리트가 너무 안터졌습니다 <웃음> 어떻게든 엘리트가 빨리 떠져야 되는데 잡아봅시다. 용근 근위대 둘을 잡아봅시다. 에, 내심 떠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엘리트가 어, 떴네. 엘리트 작좀 할게요. 여기서 어, 여기 역시 잘 떠. 5,000, 2,000 네, 몬스터 운만 좋으면 일단 엘리트가 뜨는 것만으로도 별다른 거 없이 올세 3,000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안에 대략 30분이면 걸릴 과정을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네요. 이렇게 오늘 같이 몬스터 운이 안 떨어진 적은 처음이네요 200감 벌었구요. 한 2분 정도 더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할 줄이야 또 이게 어중마에서 끝내선안 되기 때문에 1 7적 녹화시간 1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 방지가 좀더 빠른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4529 4829 쳐주고 한시간 1,2분 정도 될것 같네요 좀더 빨리 왔으면 었될것 같네 한 10분 정도 빨리 왔었으면 한시간 됐고요 제가 이 노래소리를 끄고 한다는 점과 유닛소리를 끄고 하는 점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는데 일단 유닛소리를 끄고 하는 점은 이게 증폭이 너무 심하게 되거든요. 이게 제 컴퓨터가 이게 에코를 좀 높여야 돼요. 제 목소리가 워낙 중저음이라 땅을 치는 목소리라 이게 어느정도 에코를 안해 놓으면 이게 원음만 들려서 땅에 기는 목소만 리 들려서 이게 안 들리기 때문에 잡 소리 같이 지직지직 거려서 아예 그냥 죽이고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노래를 틀려고 하면은 저작권 없는 노래를 틀어도 클레임이 자꾸 걸려요 어디서 누가 신고하는지 모르겠는데 저작권이 없는 노래를 저작권이 있다고 하는 건지, 이 시당초 이거 미국 미국에서 만든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불리자다가 만든 게임에도 불구하고, 웬 일본 회사에서 자꾸 테크를 걸어오더라고요 클레임을 계속 똑같이 무슨 무슨 노래가 자꾸 위반됐다고 썼는데 무슨 노래가 위반됐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한국어로 불른 애국가를 넣어도 일본 그 회사가 와서 애, 자기 거라고 우기고 무슨 소유권 주장하면서 자꾸 제거해 달라고 그런 놈들도 있거든요 이게 유튜브 정책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자꾸 엮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예전에 올려둔 영상들도 자꾸 일본 회사가 끼어들면서 클레임 주장하고 소유권 주장하면서 다 내리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 일본 회사 때문에 취소된 게한열 개가 넘어요. 열 다섯 개인가 통상이 대체 언더더시에 무슨 일본 광고가 있다는 거야? 언더더시 게다가 이 게임에서 쓰는 거 지금 일본 거가 아니라 한국에서 만든 걸로 하는데 왜 한국에서 직접 직접 만든건데 왜 이게 왜 붙는거지? 언더더씨가? <웃음> 미노공주 아리엘 이거 미국거잖아 이게 왜 걸려 이게 언더더씨가 일본에 사 거예요 예 이상하잖아 이거 하, 겨우 다 모았네요. 자, 잡설인 그만하고, 한, 못해도, 야, 이게 부족하네? 이, 이게, 이게 부족하네요. 아이고. 자, 700 됐고요. 또 얼떨결에 또딱 됐네요. 한 5분에 끝나겠는데 이거. 자. 자, 올려 주시고 세이브합시다 2,300에 보너스 탭 쳐서 720일 거예요. 그러니까 1,300 20 정도 되겠네요. 맞네. 후패한 매달을 좀못한게좀 아쉽네요. <웃음> 어, 많이 아, 많이 아쉽네. 많이 아쉬워. 갑시다 다시 제가 바른 건 1페이지 수가 뜨는 거예요 1페이지 수가 1시간 10분 같은 거안 넘어가길 바라면서 해봅시다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웃음> 자자 자, 민첩 곱하기 10 이고요. 쿨타임 11.5초 아군 공격력 강화 80%에 암호 100 증가하고 암호 150 증가에 공기... 지속시간 70초 해서 암호 6 50에 튼튼한 거북이가 되었습니다 자 요번에는 요 1페이지로 마무리 할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요거 리플은 저장 될 겁니다 자 요번 저거 거북이 키우는 거 제목은 아마 올라가기를 0 레벨 0 에서 부터 페이지 1단계까지 성장하는 과정 이 담겼으니 1페이지 입문으로 들어갈 것 같네요 아마 1페이지 입문에 관해서 어쨌든 자 끝난 시간 다 했으니 자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재생목록으로 아마 나갈 거예요 이게 아마 연관으로 재생목록으로 나갈 것 같고 아마 태그는 여러가지 달릴 것 같네요 뭐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올라가는 페이지2까지의 과정을 담긴 동상 영 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봅시다. 안녕